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크립토의 콩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시아입니다. 어, 오늘 기술 분석 리얼 트레이딩 시뮬레이션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어, 오늘은 보조 지표를 활용한 어,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뭐 추세, 매매, 그 추세대, 그리고 매물대, 패턴, 이렇게 좀 많이 배워봤는데, 일부러 좀 텀을 두고 찾아뵙습니다. 그쵸? 네. 네, 일부러 아, 여러분들 네, 익힐 아. 시간을 좀 드리고 익힐 시간을 좀 드리고 다음진도 좀 빼느라고 네, 조금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했던 강의들이 조금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기, 기본을 좀 다지는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어, 오늘 다뤄볼 보조지표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좀한 단계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실제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그런 좀 기술들이 많이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좀 기초가 좀 어느 정도 다져져야 이 강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포인트의 활용보다는 좀 깊은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확실하게 좀 강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뭐네 말씀하시죠. 말씀 드릴 거 없는데요. 없습니다. 이제 해야지 아, 말, 말하죠 <웃음> <웃음> 제가 선생님 말할 타이밍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그 시작을 오늘, 해야 네. 얘기를 하죠. 시작도 네. 안 했는데. 보조지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네. 보조지표란 보조지표란 뭡니까 선생님 보조지표가 이제 왜 <웃음> 지표면 지표지 왜 보조지표라고 할까요. 보조지표 이거 그림에 대한 해석.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거? 이거 뭐, 뭐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게 캔들 이고요. 네캔들이당 손가락은 알겠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라. 아. 이런 포인트로 사용하는 게 이제 보조지표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 지표예요 지표.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인디케이터. <웃음> 이렇게. 아, 역시 꿈보다 해몽이죠. 꿈보다 해몽. <웃음> 아. 보조 지표란 여기 여기도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왜 보조 여기 다옴표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다옴 표. 그렇죠. 왜? 그러면 표는 합성어잖아요. 맞습니다. 보조랑 플러스 지표 맞습니다. 합성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가 있으면은 모두 있, 있죠? 주 지표도 있을 거야 아마. 맞습니다. 주 지표도 있겠죠. 그러면그 전에 보조지표 전에 그럼 주지표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주지표. 주지표. 우리 네. 기존에 배웠던 것들 모두가 주지표가 되겠죠? 음. 한번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한번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혹시 주훈님, 주훈님, 음. 주지표가 뭐 뭐뭐 뭐 있을까요? 주지표. 주. 음. 뭐를 주지표라고 할까요 음, 여기도 힌트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캔들 캔들 캔들은 차트에서 캔들이지만 캔들은 뭐, 뭐를 나타내냐면 이거는 가격 그렇죠 그럼 가격이랑 별도로 별도로 보여지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거래량 차트에 이 가격 없으면은 우리 매매할 수 있나요? 차트를 보는데 가격이 없는 차트야 보조지표만 있어 우리가 흔히 듣는 뭐 RSI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만 있고 가격은 보여주질 않아 그럼 매매할 수 있어요 우리 아,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웃음> 어떻게 해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야 살았신다 하고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가격을 보지도 않고 야 내리라 한다 뭐 내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웃음> 가격은 봐야지 그리고 가격이랑 별개로 그냥 얼만큼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게 거래량이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주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가격과 거래량을 말합니다 가격 지표 가격 지표 중에 하나가 캔들 지표인 거죠 캔들로 표현을 한 거니까 <웃음> 캔들 지표도 있고 그냥 라인으로 표시한 라인 지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바바 바 형태의 바 지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뭐 이렇게 막대 형식, 컬럼식의 막대 형식의 거래량 지표도 있을 거고 라인으로 되어 있는 지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알아보기에주 지표가 그런데 왜 보조냐고 하냐면 가격과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파생된 거죠. 얘네들이 없으면 만들 수 조차 없는 애들이에요. 보조지표는. 그러니까 가격을 수학적 수식을 통해서 만들거나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 기간과, 기간, 그러니까 시간, 시간이라는 가, 개념이 들어가죠. 시간을 같이 해서 뭐 거기에는 수학적으로 뭐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중간 가운데 값을 구한다든지 뭐 가격도 뭐 고가와 뭐 종가와 시가와 저가의 이네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 거래량은 어땠는지 가격과 거래량을 뭐 같이 같이 활용하는 지표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구조지표. 보면은 여기 이 지표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 이게 만약에 속도계라고 하면은 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과학 시간 때 배웠던 거죠. 거시속. <웃음> 거시속. <웃음> 거시속. 거시속. 거시속. 이거 맞나? 아무튼 속도는 네. 그러면은. 그죠? 거리분의 시간이잖아요? 네. 시간분의 거리인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네. 거리인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는 계산식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그렇지. 지표인 거고, 이 보조지표라는 그렇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격, 가격,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뭐, 뭐, 지표마다 다르겠지만, 변동성 네. 뭐, 또 추세, 이런 거를 보기 쉽게 한눈에 어, 시각화한 게 바로 그냥 보조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죠. 보조 지표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다뤘던 모든 요소들, 뭐, 캔들 차트, 가격, 거래량, 이런 거를 어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보지지표를 원활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태생적 한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가지고선 해 놓으신 건가요? 어, 한계?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가 보지지표가 만들어진 요소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가격을 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 그 다음 그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를 알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가능성을 가능성을 좀알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지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향성, 그 경향이라는 말은 그런 경향성을 띠는 거라면 과거에 이런 경향성을 띠었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100%는 없어. 그러니까 음. 결국에 가격이 만들어져야 지금의 가격이 나와야 지표도 계산이 될 것이고, 결국엔 가격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쵸. 그렇죠. 순서상. 그래서 그 말씀을 하, 네.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태생적 한계. 얘는 얘를 왜 만들었냐? 궁극적으로 혹시. 앞으로 오르냐 내리냐를 알고 싶어서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들어진 요소는 이미 만들어진 거래, 가격과 거래량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태생적으로 후행입니다. 후행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얘는 아까 엑스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그러한 하나의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인 거기 때문에 한계를 그...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어느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어느 강사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중에 착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거 어떤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러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선 확정 짓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보조지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무시한 말이야 그렇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표가 그렇게 그려진 거고,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한번 어, 새겨 들으신 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강의를 조금 접근을 하시면은 좀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올바른 활용법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